SBS 한성희입니다. 이어서 민방네트워크 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방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장애인 학대 문제로 조사를 받던 경북 경산의 장애인시설 성락원에서 또다시 학대 의심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에게 잔반으로 남은 단무지 10개를 한꺼번에 먹이면서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더구나 이날은 경산시청과 경찰 등이 성락원을 찾아 인권실태 조사를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TBC 대구 경북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쪼그려 앉아있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입안 한가득 들어온 무언가를 씹으면서 돌아다닙니다. KBC 이계영입니다. 수요일 민방네트워크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골 때리는 그녀들이 방송됩니다. 예산 우림 가